저희가 지금 월요일부터 일곱 교회에 대해서 계속 다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라우디게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 마지막 교회입니다 일곱 번째 교회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 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하나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네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양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일곱 교회의 특징이 있죠. 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교회 찾아가시는지 그 살펴보는 것이 일곱 교회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질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또한 칭찬하시고 격려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재림을 향해 걸어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때론 우리 삶 가운데 예배소 같은 교회 같은 형태가 있을 수 있고. 어떨 때는 사대교회 같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오신지를 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듣지 못하고 이걸 보지 못하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듣고 들을 때만이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비춰봐서 내가 지금 세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건 무엇인가? 어떤 공격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 지금은 내 상황한테 어떤 위로와 격려를 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곱 교회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평생 우리가 지침으로 바라봐야 할 말씀인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는 것입니다. 하, 특별하게요. 모든 교회에게 공통적으로 시작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사자에게 편지하라예요 사자, 사자라는 이 말은 안길로스라는 단어인데 첫 번째로 이 단어를 해석할 때 우리는 천사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천사들에게 편지하라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에는 천사 외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지칭할 때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장 2절에는 세례 요한을 지칭할 때 안길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또 누가 본 9장에도 제자들을 향하여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이 사자라는 말에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 왕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 신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사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사자는 누구입니까? 저라고요? 저도 포함될 수 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목사든 성교사든 왕의 길을 평탄케 하고 주님의 제림을 준비하지 않으면 사자 아닙니다 하나께서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사자로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들어야 되고 우리가 전해야 될 말씀이 바로 게시록 2장 3장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왕의 길을 평탄케 하고 신부로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자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노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기 기울이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2023년 듣는 해가 될 것입니다 듣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돌파하는 해드식을 예수교통으로 그축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웃음> 오늘은 라우디게아 교회 책망만 있어요 책만 책망. 혼만 납니다 제가 엊그저께 나눴던 사대교회도 혼만 났는데 그래도 잠깐의 칭찬, 미덕 같은 게 있어요 그곳에 몇몇이 네 더럽히지 않는 흰옷을 입은 자들이 있다고 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런 말씀조차 없어요 책만만 있어요. 정무 혼냅니다. 왜 칭찬만 없고 책만만 있을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당시 모든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특별하게 도미티아노스의 그 기독교 박해로 인하여 부분적으로나 보편적으로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결단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할수 없는 일이에요. 대신 이 박해와 핍박의 강도가 다를 뿐입니다. 특별하게 빌라데페아과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당시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도미니티아누스의 박해와 뿌러스와 함께 유대인들의 박해가 겹쳐서 왔기 때문에 박해와 어려움이 극에 달았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 특별하게 오늘 아, 나우디게아 교회와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하면 박해와 고난이 좀 덜했던 것으로 우리가 조금 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될 것은 모든 교회에 보편적으로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고 예수를 믿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왜이 교회는 책망만 받았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왜 실패했냐는 거예요 자, 실패의 원인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가 동일하게 실패할 수 있고 동일하게 책망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요. 원인이 분명하게 변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지만 치유할 수 있어요. 맞죠? 병이 났는데 그냥 개침치료하게 그냥 대충 된장 바르면 나 라고 하면 작은 병이 큰 병이 될수 있는 것처럼 병을 분명하게 진단하고 치료를 하든 수술을 하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한 기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이 말씀이 귀한 이유는요. 하나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마지막 때 주님 림하셔서흰 보좌 앞에서, 백보좌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신다. 도망갈 방법이 없어요. 병명할 방법이 없어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근근데너 그렇게 못하였다고 라할때 그때 하나님 아니에요 라고 할수 있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요 그때는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말씀 우리가 기대만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길 예수국부터 축원드립니다자 라디오 우 교회는요 오른쪽 가장 끝에 있는 거예요 어, 빌라데피아 교회와 함께, 그 지역과 함께 지진 때에 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지진에 노출되어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AD 60년에 그 지역에 말도 안 되는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큰 지진이 있어요. 그래서 사, 어, 빌라데피아 지역은 큰 피해를 입었는데, 자, 어, 이 나우디게아 지역은요, 큰 피해가 임했고 도시가 참 많이 황폐해졌는데, 국가의 지원 없이 자비량으로 도시를 회복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쟁이냐? 엄청난 부자입니다. 당시 라우디게아에는 금융권, 은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예착하고 그 이자로 수많은 부를 누렸던 도시가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여기는 또 의류사업. 이탈리아의 밀라노처럼 이런 의류사 패션을 선도하던 도시였어요 그리고 의학, 의과대학이 있기 때문에 연구약과 안양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이 지역,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마치 뉴욕과 같이 금융의 메카, 패션의 메카 같은 이 도시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바로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같은 경우라면 과학의 기술을 빌려서 LA 같은 지역은 물을 끌어다가 가지고 도시를 만든 것처럼 그렇게 할수 있겠지만 당시는 에 그런 기술들이 많이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데니질리아라는 곳에서 90cm 직경 90cm 되는 송수관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시설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물이 오다가 오염되거나 또한 차가운 물이 미지근한 형태로 변질되었고 그렇게 물의 수질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과 그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바로 라우디계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 이 교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등장하셨는지 우리 14절 함께 읽기 원합니다. 14절 읽을게요. 시작! 라우디계의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웃음>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멘이다 라고 말해요 아멘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시잖아요 진실로 그렇다 True yes, yes. 하나님 그렇습니다 진실입니다 하나님 만은참된니다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멘은 이 단어를 예수님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멘이야 라고 소개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충성되다 라고 표현합니다 충성은 한결같다 변함이 없다 참되다 참되다는 거짓이 없고 타협하지 않는다 라고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증인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내가 너에게 보여준 사랑과 믿음과 말씀의 기준은 한결같고 변함없으며 타협하지 않는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 더 붙입니다. 어떤 말을 더 붙이냐?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다. 내 말은 거짓이 없다. 헛된 것이 없다. 절대에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말과 판단은 흐트름이 없고 틀린 것이 없다. 나는 모든 것의 기준이다 나는 절대자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나는 확실하다 넌내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변명할 수 없다 네가 아니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나는 정확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요 재판장이 죄수들 앞에서 팩트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을 낱낱이 고발하는 자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마치 의사가 병을 진단하고 그 병의 근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였던 본질적인 이유가 뭐예요? 지금 라우디케의 교회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주님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이 말을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중부하고 기도할 때 하나께서는 때론 그의 뜻을 돌이키실 때가 있어요. 이때는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심판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가 이것이 잘못했어라고 분명히 말하는 그때 우리는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난 여태까지 잘 살아왔는데요. 하나님 난 정말 믿음을 지켰는데요. 하나님 나 선하게 살았는데요. 라고 아무리 변명해도 주님은 팩트를 근거로 하여 너희가 아니다라고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에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곱 교 찾아가시면서 늘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예요 꽤 틀어보고 있어 내가 무엇을 했는지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는 작은 거 하나까지 다 아는 적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라우디 교회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창망만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등장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본질적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라우디게어가두 <웃음> 가지 책망을 봤습니다 두 가지 책망이에요 자, 이두 가지 책망을 통해서 우리 삶을 좀 점검해 봐야 돼요 첫 번째로 15절에서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무슨 말입니까?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너의 영혼의 상태가 믿음의 상태가 신앙이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 결론을 미하게 합니다. 미지근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 토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하면 주님께서 토하여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자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주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17절입니다. 너희가 말하길 너희는 부자야.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자 이때 라우디계 교회는 스스로 야 우리는 잘 살아 우리 행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야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결론이야 우리 성교도 하잖아 이 정도면 됐잖아 다른 교회 봐봐 이것도 못하는데 우리 이것도 하잖아 건강하잖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야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들의 모습과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판단과 평가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즉,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들은 영적 감각이 깨어지고 무뎌지고 없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반응입니다. 너희들은 공구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헐고 벗었고, 눈 멀었다라고 평가합니다 특별하게 눈 멀었다 여러분 눈이 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말안 해도 우리 다 알죠 사람은 대부분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로 살아가요 보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거고 보기 때문에 운전하는 거고 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안타까운 사고나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그분들 특징이 뭐예요? 귀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리고 눈이 없어도 보지 못해도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눈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눈이 멀었다는 건 뭐예요?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마치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냐 너의 육체의 눈은 정말 발달되어 있고 정말 밝은데 너의 영의 눈은 지금 어둡고 침침하고 죽었구나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즉 라우지 교회의 특징은 영적 코마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마 상태가 뭐예요? 내는 살아있지만 몸은 죽어있는 거잖아요 심장은 뛰고 있지만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걸 죽었다고 말하기에도 애매하고 살았다고 라 말하고도 애매한 상태가 코마 상태 아닙니까? 오늘날 살아있다고 말해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볼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 존재인가를 볼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내 스스로 진단되어지지 못하고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없고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웃음> 당시 라우디게의 교회는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분별력이 뭡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혜와 능력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실되니까 내 기준에 맞춰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자, 일곱 교회 중에서 두 교회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요. 책망만 받는 교회가 사대교회와 라우지기 교회입니다. 자, 사대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3장 1절이에요. 게시록 3장 1절에 주님께서 사대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요 살았다라는 이름 이름이란 건 명성을 뜻합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사대교회가 야저 교회는 정말 성교도 잘해 저 교회는 정말 부응하는 것 같아 진교도 활발해 프로그램도 참많어야저 교회 참 좋은 교회다 라고 하는 이런 명성이 있었어요 주님의 평가는 너희들 죽었어 죽어하고 있어 형식만 남아있는 종교적 형태만 남아있는 교회다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자 라우디아 교회는 요 거짓된 자기만족, 자기중심적 신앙에 빠져 있어요. 즉 형식적이든 자기중심적인 빠져있든 공통적인 건 뭐냐면 육체가 화로회 처럼 빨딱빨딱 져요. 저도 살아있는 광어 이런 거 좋아하는데 방어에 처럼 막 파딱파딱 져요. 육이 막 파딱파딱 뜬단 말이에요. 근데 육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은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삶이에요 영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영을 어떻게 살리는지 아십니까? 자극을 줘야 돼요. 자극을. 우린 자극을 받아야 사는 겁니다. 자극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들어야지만 영이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사는 겁니다. 즉, 결론적으로 사대교에도 라우디의 교회도 두 가지가 부재한 거예요. 성령의 임재의 부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부재하니까 분별력과 영적 감각을 상실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즉 성령과 말씀의 부재는 형식적인 신앙, 종교적인 현태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또한 자기의 자기 만족적 신앙으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자 라우디어 교회는요 다른 교회들처럼 니골라당 이세벨, 사탄의 회당, 즉 유대인의 핍박 같은 것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들은 다른 지역에 비하면 그래도 핍박과 어려움이 적은 편이었는데 오히려 오히려 이들은요. 거짓된 포만감과 기복주의적이고 물질주의에 빠져서 영적인 복을 추구하지 않고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만 받은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서머나와 빌라델피아 교회 가장 극심한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예요 도미티아노스의 핍박뿐 아니라 유대인들의 핍박도 같이 있었어요 속고속고 의미가 뭔가 믿는 게 무엇인가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 하루아침에 친구가 죽고 가족가 죽고 이런 것들이 늘 봄을 오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를 되새겼던 그두 교회에는 칭찬만 있어요.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다라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데 그 어느 지역보다 가장 부유하고 넉넉하고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두 교회는 책문만 받았다고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자 그렇다면 이 일곱 교회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어려움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께서 우리에게 이를 살리시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우선순위는 우리의 영이 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께서 다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기 원하시는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살리길 원하세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이 살아야 육과 혼도 사는 겁니다.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요. 혼은 살았는데 영이 죽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시지 않을 겁니다. 왜요? 그건 죽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때, 고난의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을 조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웃음> 왜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은 들어야지만 활성화되고 들어야지만 살기 때문에 그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상황을 마주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 우리가 살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엄망과 불평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때 영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이 죽으면 다 죽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해도 영이 죽으면 다 죽는 겁니다. 세상은 늘 보는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으로 제가 들어오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제 안의 두려움은 할렐루야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평가될까에 대한 고민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 예배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화려하죠. 왜냐하면 남들안 하는 거 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침에도 저희 레윈들에게 제가 조금 엄하게 선포했는데 우리는 아무 감정 없이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사랑이 없어도 교회가 움직이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없는데도 우리는 종교적 형태로 얼마든지 교회를 운영하고 지킬 수 있어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게 우리 스스로는 잘하고 하는 게 인정받고 하나님 좋아하시겠지라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게야 너희들 죽어 있는 거야 라고 평가하실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영이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도 영이 깨어있으셔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으로 분명해지셔야 돼요 그분은 아민이시고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시며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에요 핑계될게 없어요 변명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해 헌신했고 주를 위해 죽기까지 각오했어요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신앙은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아갈 때, 들을 때 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동의하시고 창된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영의 사람이 되시길 갈망하세요. 영이 깨어있는 삶을 사시길 갈망하세요. 주님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을 따라 걸어가시길 갈망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들의 영적 상태 또한 우들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첫 번째 책망은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들의 신앙이에요 <웃음> 아시겠지만 그들은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물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자 찬물이 공급돼도 오다가 미지근해지고 또한 히알라볼리라는 온천수에서 물이 공급되어져도 오다가 물이 식어서 미지근해집니다 자 미지근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미지근하다는 건 양다리 걸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양다리요 이도 저도 아닌 거예요 대놓고 주님은 부정하지 않고 대놓고 배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적정선에서 신앙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 저는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지옥까지 아, 가지 않은 그 수준까지만 신앙생활하자 아우내 딴에 무슨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야 나 그런 거 기대도 안해 그런데 지옥까지 않을 수준까지만 신앙생활하자라고 해요 자,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어디까지 해야지만 지옥은 가지 않나요? 주일 성수도 하고 헌금도 내고 나름 불러주면 봉사도 하고 혼신도 하는데 깊게 발은 담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멀리 떨어지기면 좀 이상하고 에멘! 그런데 그게 편하고 좋은 상태입니다 너무 적나라한 거요 죄송하지만 음, 정확한 통계적인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다 놓고 말씀드릴 수있다만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의 반 이상은 이 상태일 겁니다 아니더할 수도 있어요 믿는데 티가 안 나는 애매한 상태 종교가 뭐냐고 하면 크리스찬이라고 적는데 말은 안 하는 이런 애매한 상태 지금 라우디 교회가 다그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마치 그레이 그라운드 회색 지대에서 익숙하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않아요 믿음도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본인 스스로 신앙과 믿음의 기준을 정해버립니다 목적을 상실하고 부르심을 상실한 채 그냥 지옥까지 안을 수준까지만 믿음을 지키자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수준이 딱 어떤 수준이냐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난안 땅에서 여호와와 바을을 겸하여 섬긴 그 상태예요. 돈은 바을이 주고 영적 축복은 여호와가 준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창조주고주권 자이신데 실질적으로 농경을 부유게 하고 다산하게 하는 아세라와 바을과 만물이 나에게 돈을 준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영적인 축복은 하나님께로 받겠다고 해서 겸하여 섬겼다고 해요. 거치고 나에게 축복하는 주는 신이 장땡이야 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고가 결코 가벼운 경고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하게 저는 이 경고가 누가 들어야 되느냐 어, 모태솔로 말고 우리 모태신앙들 모태신앙들. 태어날 때 봤더니 응애했더니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자연스럽게 그 문화 때문에 하나님의 기본적인 유업들이 이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들의 영을 깨우지 않으면 특히 모태신앙들의 영을 깨우지 않으면 미지근한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차지도 덥지도 않다는 뜻은 뭐냐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무감각. 여러분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뭐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재해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영적 코마에 빠진 사람들은 재를 인지할 능력을 상실해요. 예민하지 않아요. 무뎌져요. 그리고 죄를 가볍게 여겨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일부 예배 때 들었던 예화예요. 혹시 여러분들 내 생에 가장 비싸고 좋은 옷을 사본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뭐 가격은 다 다르겠지만 가은 다르겠지만 소위 명품이라고 하는 옷이나 가방을 구입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냥 눈으로 말해주세요. 네, 없어도 상관없어요. 자 상상해 볼게요. 여러분이 어느 어, 유명한 명품 샵에 가가지고 엘레강스한 흰 옷의 브라우스와 셔츠를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호, 막 삐깔 번쩍해요. 야이 옷을 입고 가면 정말 주목받겠다는 라 옷을 딱 사서 입었어요. 입자마자 샵을 딱 나가는데 그만 차가 지나가다 물방울이 튀겨서 옷에 딱 묻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시겠어요? 이게 얼마짜린데, 그죠? 이게 얼마짜린데, 욕을 할 수도 없고 지나갔으니까 급하게 닦는데 닦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이 옷이 얼마짜린데 여기에 묻었네? 모든 신경과 에너지가 다있으면 작은 거 하나도 엄청나게 예민합니다. 그죠? 그런데요. 얼마짜리 아니에요. 얼마 돼서 1, 2부 주고 사놓으시는 분이 켰어요. 어머, 걸레로 써야 되겠다. 여러분, 새차 샀을 때 처음에 어떠세요? 기싸나는, 핏값.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스크라치 난게딱 보였어. 그런 순간 우리 남자들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누구지? 우리 아내인가? 하다가 이게 한두 번 반복되면 차는 굴러만 가면 되지. 무뎌지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가 되셨어요? 영이 무뎌지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둔감해져요. 둔감해지면 <웃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신과 사명을 인지할 능력이 없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의 눈은 어디로 솟습니까? 세상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려해 보이잖아요. 나의 꿈을 실현해 줄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관심 없는 분야의 이야기를 하면 참 지루해요. 감사하게도 오늘 조신분이 없어요. 제가 졸면 깨어라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조신분이 없어서 어째려야 모르세요. 근데 여러분 관심 있는 어떤 쇼핑 가방, 신발, 남자들은 전자제품 같은 거 보면 눈이 반짝거려요 여러분 관심 있는 분야의 이야기를 들을 때 눈이 반짝거립니다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영적 이야기를 할때 눈이 반짝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눈이 반짝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 감각이 무뎌지면 대충 하는 거지 뭐 지옥까지 안을 정도로만 믿자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라우디 교회의 진단이에요 이게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이 얘기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이런 영적 상태를 토해내겠다고 말해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부자고 부유하다고 말하지 너 부족한 거 없다고 말하지 너희들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고 말합니다 공고하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당시 그 지역이 지진대였잖아요. 지진으 인하여 도시가 풍지에 박살난 상태, 전쟁으로 인하여 그 땅이 황폐해진 상태를 뜻한다는 거예요. <웃음> 너희의 영혼이 공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 상태가 된 것이다 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가련한 것은 불쌍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불쌍하다. 자이 같은 단어를 사도바울이 어떻게 풀었냐면 고전서 15장 19절입니다. 15장 19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여기서 불쌍하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늘에 소망이 없으면 하늘에 구원이 없으면 우린 참으로 불쌍한 자다 왜 불쌍합니까? 우린 쟤네들 다 하는 것도 못하고 나이트도 가고 싶고 클럽도 가고 싶고 주일날 놀러 가고 싶고 하고 싶은데 예수 믿기 때문에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는데 만약에 하늘에 소망이 없으면 영원한 구원이 없으면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참으로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주일 성수 왜 하시는 거예요? 교회 왜 오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예배하고 경의하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충분히 집에서 노실수 있었는데 충분히 다리 꼬고 발가락 꼼지 락거리면서 TV 볼수 있었는데 여러분 옷 입고 단장하고 오신 거잖아요. 또 온라인 예배로, 또 정중하고 경의하게 하나님이 예배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나가 할수 있었는데, 내가 할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영적 상태가 뭐라고 말합니까? 땅의 것만 말아 보니까 돈도 많았을 거예요. 부동산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았는데. 하나님은 그들 향해 너희들 영적 감각이 없는 거예요. 불쌍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가난하다고 말합니다. 가난하다는 건 영적 부재. 즉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부재함으로 너희가 가난한 것이고 눈이 멀었다고 라 말합니다. 세상의 광명한 천사 같은 것들을 바라보니까 자꾸 눈이 멀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돼서 스마트폰 하면 자꾸 눈이 침침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꾸 보는 것을 추구하면 우리의 눈이 머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머는 거예요 영은 들을 때 깨어나는 겁니다 들을 때 주의 말씀에 총정할 때 깨어나는 거예요 또 헐벗었다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예요 옷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못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만 내 수치가 가려지는 거예요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를 덮어주시고 궁주를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붙잡고 때문에 내가 지금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벗겨진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고 예배 드는 것만큼 힘든 건 없어요. 하, 목사님 오늘 설교왜 이렇게 길어? 그죠? 하, 은혜도 못 받는데 하, 뭐 자리는 지켜야 될것 같으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 예배되는 것만큼 노동은 없어요. 근데 지금 라우디오 교회가 딱그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삶이 지금 공고한지, 가련한지, 가난한지, 눈물고 헐벗은 삶을 살고 있는, 내 영정 상태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처방전 주십니다. 처방전이에요. 자, 처방전은 병의 원인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죠? 병의 원인을 진단해야지만 천방전이 나와요. 이 말씀 우리 삶에 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아픔을 드러내야 될 때가 있고 우리 의 상처를 드러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오면 굉장히 고달프고 아픕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무인 것을 거부하려고 해요. 아니 말씀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려고 해요. 왜요? 내 수치가 드러나는 것, 내 아픔이 드러나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회복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18절입니다. 뭐라고 말하시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래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래요.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봐야지 풀려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믿음을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확실한 불의 연단을 받아야지만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믿음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으로 행동할 때그 믿음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반응해야지만 그 믿음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같은 연단을 받아야지만 그 믿음이 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지식적인 믿음은 능력이 없습니다 경험하고 체험한 믿음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어떻게 주시느냐 듣고 순종할 때 믿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을 때는 믿음 필요 없어요 내가 할수 있는데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내가 할수 없는 상황 내가 도저히 돌파할 수 없는 그 상황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때 불가능한데 내가 주님, 아멘, 주님은 참된 증인이시오 만유의 주이십니다를 믿고 한 발자국 넣어갈 때그 믿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믿음대로 내가 할 것이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고난은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그제는 무신껏 그냥 무시결에 그냥 지나갔던 일들 무시했던 일들을 자꾸 말씀의 조명해보면 걸리는 것들이 수만 가지입니다 그때 믿음의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세금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삶에서 참 다양한 것들 불법적인 것들 그냥 사람들의 그냥 애들이처럼 지나갔던 일들 말씀으로 조명이 오면 계속 걸리는 것들이 나타나요 그때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청하셨다 내어드리고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면 헌금하는 것이고 몸이 아픈데도 하나님께서 몸을 원하시면 헌신하는 거고 믿음으로 한말 짜고 나갔다 그 믿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원리라는 것이에요 그때만 이 믿음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자극을 받아야 돼요 자극을 어떤 자극입니까? 믿음의 도전의 자극을 받아야지만 살아나는 거예요 굳어진 것은 깨트려야 됩니다 묻어진 것은 움직여야 됩니다 고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불로 연단한 믿음의 시험으로 돌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흰옷을 사래요 흰옷을 옷이라는 건 정체성 아이덴티를 말합니다 흰옷을 사래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보일로 나를 덮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는 거예요 은혜로 날마다 채워달라고 갈망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주님 가리스는 능력이란 뜻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야 됩니다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라고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갈 때 우리의 영이 사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르래요 눈을 치우거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는 능력 분별력을 회복하기 위해 안약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관대 분별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지혜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야 돼요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혜, 청명, 모략, 재능, 지식, 여와를 경외하는 영의 일곱 영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공통적으로 보세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라고 말해요. 사라. 돈 주고 사라. 값을 지불하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작년에 박싱데이 때 혹은 블랙프라데이 때뭐 구입하셨나요? 아무도 구입 안 하셨어요? 그래요. 왜 구입하셨어요? 갖고 싶어서. 필요하니까. 그죠 자, 우리가 무엇인가 구입하고 사기 위해서는 먼저 뭘 인지해야 되냐면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죠 필요하지 않는 걸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쇼핑 중독이라고 하죠. 그래요. 맞아요. 아, 할렐루야, 사탄이 너무 감사해요. 자, 내가 무엇인가 산다는 건필요를 느끼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을 사라. 신옷을 은혜를 사라. 성령을 사라. 라는 관점으로 얘기합니다. 왜요? 지금 내 안에 영적 돌파가 필요하다는 그 피로 의식을 인지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영이 깨어야 된다는 이 필요성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나우디 교회는 뭐예요? 나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영적 돌파를 이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피로를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여러분 인지하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인지했어요. 내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랬다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보통 산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필요하다고 느껴도 여러분의 장바구니에 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려면 장바구니에 담아야 되잖아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장바구니에 담아야 되는데 필요한 걸 알아. 근데 귀찮다고 안 담아요. 이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잠깐 집안 얘기 잠깐 할게요. 사모님 죄송해요. 저희 가라지 문에 들어가는데 그 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문이에요. 닫히는 문이에요. 그래서 저희 처제가 문을 고정하는 걸 샀어요. 근데 산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아내에게 이거 필요하지 않아? 그때 저희 아내는 어, 필요한 거 아는데 그냥 안, 안 사도 돼. 누가 사는 거예요? 아쉬운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죠 피로를 느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제가 원주민 성교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원주민들도 알아요. 자기네들이 어떤 상항에 처해 있는지. 마약하면 안 된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원하지 않아요. 갈망하지 않아요. 소망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야 된다는 걸 지시하십니까? 갈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셔도 사셔야 된다고요. 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청하신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셔도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길 사모함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때로는 주님께서 금식을 요청하시면 금식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헌신을 요청하시면 헌신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헌금을 요청하시면 헌금하는 거예요 그때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사는 것보다 귀한 거 없고 영이 사는 것보다 우리에게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사고자 하는 그 의지 플러스 갈망과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서라도 이것을 사겠다는 라 결단이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 20절에서 21절이에요 보래요 볼지어라다 <웃음> 내가 문 밖에서 서두드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문 두드리실 때 들을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잠겨있으면 영적 코마이면 주님께서 수십 번 두드려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영을 깨는 것보다 중요한 없습니다 영을 깨는 방법은 듣는 겁니다 피로를 느끼고 지각하고 갈망하고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셔도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영이 깨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일 신년 말씀 선포로 이사야 55장 말씀을 선포했어요 독일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55장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다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2023년 여러분에게 도전을 줍니다. 영이 사는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영이 사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회개, 예배, 말씀, 기도의 삶을 풀어낼 때만이 영이 사는 것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를 바라보며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치는 것이 영이 사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나아가는 삶이 영이 사는 것입니다. 살아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2 0 2 3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문사 교회 가운데 이기람하이고 충만케 하신 하나님으로 함께 믿으이사 걸어갑시다. 할렐루야.